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혜연입니다 오늘은 생일선물 제가 한탄으로 제가 생일선물을 받은 선물이 또 있거든요 바로 여기 제가 방송할 때도 맨날 늘 차고 다니는 이 목걸이는 미래조각가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미래조각가님 선물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옷이 있죠 이 하얀색깔 맨투맨 옷을 선물 정일TV님이라고 해서 제게요. 이정옷 보이시나요? 이 귀여운 엄정옷은 정일TV님께서 저에게 선물해주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입고 다음에 한번 실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오빠 그리고 미래조각가님, 감사합니다. 그의 친구가 기타오백이라고 해서 그거를 좋아보라고 선물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스틱이에요. 여기에 또 10포가 들어있는 총 40포 스틱이에요 이거 먹고 제가 또통선시스 받았잖아요 이전 교회 친구가 좋는데 이제 내년되면 새로 출발을 할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계는데 그래도 생일이 같은 고려인데요 그래도 저도 챙겨주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받았으니까 친구한테 막 친구랑 이번 주에 막 교회에서 만나면 같이 나눠 먹어야겠어요. 친구야 고맙다. 잘 먹을게.